안녕하세요 또 브이로그를 찍으라면 여기는 이태원이에요 저희는 작업실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어디 어디 갔죠? 한성대 입구부터요 어, 약수도 갔고요 이제 이태원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옥수 옥수는 왜말안 해요? 아, <웃음> 옥수도 갔어요 옥수도 갔어요 옥수. 윙크 요정 아진이의 연극왔습니의 연극을 보러 왔습니다 <웃음> <뒤에> 시죠 <누구시죠? 웃음> 이그다영그 아, 아, 공간에 오신... 올리나요? 네, 이건 제보이로로입니다 아, 저도 뭐 찍어야 되나요? 오. 요즘 삼중 유튜버들이 지금 타방팔방 <웃음> 유튜버들이 <웃음> <웃음> <피부를 웃음> 있영 <있는 antennaesin> 공간에는 제 얼굴 올리지 못세요 <웃음> <모르겠어요>. 아, 왜요. 올라가야 되는데. 그럼 다 봐, 그냥. <올라와야> <웃음> <웃음> <한데>. <웃음> <그랬나>? 그냥. <웃음> 그냥 기분이 <웃음> <웃음> <웃음> 그냥. 일 많이 올라가셨습니다. 아, 제붓고 아...나영악 떨어졌어 아 a r 어 n 아 h e r n 라드 u o t y